s m i n g e g r o g o i h o d I'm g r o d i g o i e g I'm g e g r o g o e n